사업별 FAQ 콘텐츠, 나의 BM에 따른 초기 사업 검토 이번 시간을 통해 린 스타트업의 개념을 설명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수 있고 제품 서비스의 차별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최소 기능 제품의 고객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사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이 5년 동안 생존할 확률은 28.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나마 지원을 받은 기업은 사정이 조금 나아 54.3%의 생존율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 창업기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창업과 관련된 이러한 다양한 조사 결과에 힘입어 최근 린 스타트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린이란 낭비를 없애거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린 스타트업은 자원 사용이 적은 스타트업으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린 경영에서는 최초의 사업 계획이 바로 성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자원을 소진하기 전에 사업 계획을 체계적으로 반복 개선하며 이런 사업 개발 과정 전체에 걸쳐 고객들을 참여시킵니다. 한편 창업의 첫 단계는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디어를 사업 아이템으로 발전시켜 성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선 먼저 혁신의 기회를 포착하고 타겟 고객과 롤모델 또는 선발 경쟁 기업을 선정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문을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팀을 구성하고 고객의 문제와 솔루션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 수차례 수정하면서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죠. 또한 창업 아이디어는 머릿속에서만 맴돌면 안 됩니다. 문서화해야 합니다. 즉,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요. 사업계획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툴로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린 캔버스, 린 보드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원조로 가장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는 BMC보다 린 캔버스와 이린 캔버스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형한 린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린보드를 예로 들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린보드는 대상 고객을 먼저 정하고 그 고객들의 문제를 정의하고 솔루션을 찾아내어 가치 제안을 하고 혁신적인 수익 모델도 검토합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접근하고 커뮤니케이션할 채널을 정하고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의 핵심 관리 지표를 선정하죠. 즉, 수익 모델과 투입 비용을 분석한 손익분기 계획과 향후 3년간의 손익 계획을 추정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창업자 스스로는 비즈니스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경쟁사를 분석하며 고객에게 제공할 제품, 서비스의 기능과 특징 등을 일목요연하고 충분히 정리해 고려하고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비즈니스 모델 9개 블록들을 다음과 같이 4개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즉, 고객과 관련하여 타겟 고객의 선정과 문제, 솔루션, 가치 제안 등 고객 모델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과 손익 계획, 비용 구조 등 수익 모델을 점검합니다. 다음으로 포지셔닝, 경쟁 우위 등 전략 모델과 활동, 자원, 파트너 등과 관련한 운영 모델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시장은 현재보다 더 나은 또는 생각지도 못했던 제품이 나오길 원합니다. 여기서 시장이란 내 제품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즉 작은 시장이라도 기존 사용 제품을 버리고 내 제품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창업을 준비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 내 아이디어에 대해 구매하기를 원하는지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타겟 고객을 선정하고 타겟 고객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불만점이나 기대하는 바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아이디어에 대해 질문을 해서 구매 의사를 확인해야 하죠 타겟 고객을 선정할 땐 동질집단이 아니라 나의 제품, 서비스를 가장 먼저 구매해 줄 사람을 상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객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으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페르소나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타겟이 명확해져야 제품, 서비스의 개발 방향도 명확히 잡을 수 있고 팀원들 간 의견을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고객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 서비스를 경쟁 또는 대체 제품으로 인식하고 고객에게 보다 좋은 혜택을 줄수 있도록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롤모델이든 경쟁 제품이든 비교 대상 제품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해서 우리가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오스터월더의 가치 제한 캔버스입니다. 먼저 고객 프로필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가치 맵을 작성한 후 제품 서비스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차별화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나만이 집중할 수 있는 특정 고객을 찾고 해당 고객의 일상생활에서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취해소 음료의 경우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을 타깃으로 하고 아침에 해장국을 먹는 사람에게 술을 마실 때 또는 술을 마신 직후 숙취해소 음료를 마시도록 마케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 제안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더 좋게, 더 빨리, 더 저렴하게, 더 쉽고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같은 제품이더라도 고객들은 각각 다른 구매 기준에 따라 제품을 구매했을 것입니다. 더 빠른 걸 좋아하거나, 어떤 기능이 더 들어 있거나 더 쉬운 것들을 우선순위로 하는 경우에 중요하다고 믿는 속성 중에서 내가 경쟁 우위를 찾을 수 있는 타겟을 대상으로 포지셔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객이 제품 서비스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고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고객들이 온라인, 특히 모바일로 구매하는 패턴을 보이므로 이러한 채널을 주 채널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객과의 관계, 즉 커뮤니케이션으로 고객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품을 어떤 방법으로 쉽게 알리고 상호작용할 것인가? 고객을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에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등의 고민을 통해 우리만의 독특한 방법을 창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수익 모델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차별화 방안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내가 만든 제품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지불 가격, 지불 방법 등에 대해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선 가격이 비싼 제품을 월 정액료로 대여하는 방법 부품을 많이 사용하는 제품은 본체 가격을 낮추는 방법 등 다양한 전략이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경우 많은 수의 무료 회원을 확보하고 대신에 광고주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타겟 고객, 제품 서비스 형태, 제공 가격, 채널, 고객 관계 등 많은 항목에 대해 하나하나 차별적 우위를 찾아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이후 이렇게 수정되고 구체화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 다시 타겟 고객을 만나 조사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이 작업을 피봇이라고 하는데 다음 그림과 같이 린 스타트업에서 말하는 아이디어, 만들기, 제품, 측정, 데이터, 학습의 과정을 거치며 피봇에서 시제품인 최소기능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제품을 제작하기에 앞서 최소기능 제품을 가지고 타겟 고객에게 최종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나의 비즈니스 모델의 롤 모델 또는 경쟁사를 찾아 해당 비즈니스 모델과 나의 것을 비교해 봅니다. 이 경우 시장의 정의와 타겟 고객 설정, 최종 사용자의 제품 서비스 상황을 정리해서 각각 비교합니다. 그 밖에도 각 기업 고유의 가치 제한과 채널, 수익 모델 등을 비교하여 우리 팀이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인을 뽑아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할 작업은 고객 테스트를 하기 위한 가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고객 테스트를 위해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고객의 문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문제 해법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증이 통과된다면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들어 제품 서비스에 대한 고객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물론 이러한 세 가지 테스트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각 단계마다 다시 가설을 수정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다음의 표는 고객 발굴 단계에서 문제 및 솔루션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경우 가설 도출과 문제 테스트, 솔루션 테스트, 전환 또는 진행의 단계로 고객 테스트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고객 테스트는 제품이 물리적 제품인지 웹 모바일 제품인지에 따라 테스트 단계나 방법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이어서 2단계 고객 검증으로 MVP 테스트는 다음과 같이 판매 준비, 현장으로 나가기, 제품 포지셔닝, 전환 또는 진행 단계로 실행하게 됩니다. 창업가 기업가 정신은 혁신과 역량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의 기회를 포착하여 시장이 원하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나의 아이디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것인지 계속 확인하면서 체계적인 프로세스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단계를 거치면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단순한 제품부터 시작하고 환상적인 팀을 구성하여 열정적으로 추진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스타트업이 되길 바랍니다.